어? 한국인가요? 어? 프리에요? 프리에요 아 프리 아. 한국인가요? 어, 어. 어, 어, 아 한국인가요? 지금 한국인가요? 아. 인가요아 1인가요? 아 1인가요? 아 1인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공짜다 안 그래도 목말랐는데 잘 됐네 아 여기 말고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이게 섀도로 나온 건가? 퍼플이네? 퍼플 허플 에디션? 한 번도 안 봐봤어 우와 아이스크림 그 뭐지 그 보라색 어제 그 만나요 그 보라색 그거 뭐냐 아아 그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건 또 무슨 커피지 레커피 아리스 커피 스미마셍 그노 일본친노 커피ですか 아소데스네? 이쿠라ですか? 이거 환발은 하지 아 프리데스까? 프리데스 아, 네. 아, 기다려야지 하하하하아 <웃음> 아, 그거 아 그거 예아사그렇습니아 <웃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리가 아, 여기 무료가 많네 할아버지 여기... 할머니들도 아메리카노 드시네 신기하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메리카노 드시는 거 처음 봐 こんにちは。あ。フェイクコーヒー知ってますかあというのはい。ああ、ああ。知ってます。フェイマスコーヒー o w h e r e from Korea. i on a o l i vacation. o 아, it's really good. Oh, yeah. y yeah? e yeah. yeah, <웃음> yeah. 반 정도 따라 주는 거 같아요. 어. 인심이 후한데. 음, 이게 무슨 커피 맛이지? 약간 씁쓸하고 아메리카노 같지 않은 아메리카노인데 사양 고양이 똥 커피 한번 마셔본 것 같은데 그맛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진 않은데? 아 근데 이게 쓴맛이 아니고 이게 뭐 신맛이랑 쓴맛이랑 같이 난다 그래야 되나? 이상하면서도 뭔가 조금 매력적이고 어떻게 고양이 너무 귀여워 미어이 죽은 줄 알았어 너무 귀엽다 얘 진짜 색이가 진짜 좋네. 可愛い. 와이 카와이. 귀엽다. 아, 귀엽다. 너무 <웃음> 귀엽다. 어? <웃음> 이쿠라ですか? 이쿠라. 이쿠라나요? 20 3만그 정도. 20만. 20 20만. 190만 원? <웃음> 코코가 190만 원? <웃음> 너무 비싼데? 응? 어. 어? <웃음> 유, 유튜버 아, 유튜버 됐어. 이? 수게. 카페. 응. 니코니코니 짱의 카페. 니코니코니 짱. 아. 아, 그... 그에 뭐. 에, 몰라? 뭐해? 병원 알아? 요 병원 카페. 병원 <음> 카페? 응. 어. 맞아. 병원 카페. 뭔 소리야. 싫어. 니코니코니 짱. 아, 오이시쿠나 레. 메이드 카페. 아 메이드 카페. 메이드 카페. 야, 이쪽에 메이드 이가 에. 디이이이이 때. 안녕. 안 무슨 붕어빵 먹거나 하에 죄송합니다. 기 나. 어, 도코 도코 데스 그래. 어, 요이도리도리 아. 나 나루토 코레. 어, 오케이. 아리가또 고재 맛있다. 한국에서 파는 붕어빵을 여기서 보네. 붕어빵이 근데 어디가 시초지? 일단은 저기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 죄송합니다. 이곳 이곳의 빵은 어디에서 가 치카크 피. 치카크. 아 치카크다. 속고어 신고 지랄 아아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네. 여기 이곳은 어 도고데스까? 나루토 아. 코코 코코가 지인노토 미기니 이쪽으로 쭉 가서 오른쪽으로 가 가지고 옆에 옆에 있는 건물이 그거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찾았다. 여기 숨어 있었네. 이거는 한국 사람들 못 찾지. 아. 이 이거 하나의... <목소리도> <미처인>. 아, 이거하세 <목소리도> 아, 코코! 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하세하아하아하 아 어, 이게 좀 찾았는데, 아 여기서 먹을 수도 있구나. 어, 죄송해요. 어 코코아 고고와... 타베루 아, 네, 네. 오케이 됐어? 아,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집인데 먹는 곳이 따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배에서 2.5배 전체적으로 팥이 진짜 골고루 많이 들어가 있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팥 붕어빵? 병원 카페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금 토일만 연네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니까 제가 다시 한국으로 구매 올라가니까 병원 카페는 저한테 기회가 없어요 아, 어쩔 수 없지 여기는 갖가지 옷이랑 뭐, 이런, 과자. 약간 조금 한 상가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 사과가 얼마야? 한개 200? 2,000원? 이거 하나 2,000원? 야, 이거 4개 들어있는 게 5,000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 하인네플 5,800원? 이거 뭔데, 만 원이야? 고감 야, 고감 이게 만 원이야? 여기 진짜 일본스럽다 걷다 걷다가 완전 골목길까지 들어왔는데 아, 역시 골목길에 들어오길 잘했어 시바견이네시바견 <웃음> 진짜 귀엽다 <웃음> 일본 시바견은 뭔가 조금 더 순진하고 순수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 한국 시바에은 약간 조금 우르릉거리고, 막 이렇게, 막, 막, 아 그리고 막 그러는데. 아, 내 친구 강아지만 그런가? 어, 아, 이거 세컨드 클로스샵이네 이런 건 얼마일려나? 남이 쓰던 거. 어, 남이 쓰던 건5천천원 5만원이네? 어, 왜 이렇게 옷이 비싸? 사람들이 쓰던 거. 나 5만원? 메이커인가? <웃음> 땡깡 보이네. <있네. 웃음> 점점 또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재밌는 거 나오지 않을까? 아기 <웃음> 땡깡 장난 아니네. <웃음> 어, 이거 떡볶이인가? 내네 치킨이 여기 있네. 이거 한국에서도 안 먹어봤는데? 치즈 섞떡섞떡 네? 아 n 치즈 속독 속어 이쿠라 됐을까? 뭐지 저쪽으로 오라는 건가? 아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0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0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미안해요. 여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ですか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아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 KFC 아저씨 아닌가? 뭐지? 왜 여기 계시지? 야, 소떡소떡이 5,000원이야? 물어봤는데 안살 수도 없고. 아, 감사합니다. 이거가 5,000원이야. 세상에나. 맛있고 맛있네. 맛있긴 맛있는데, 5,000원 말고 3,000원이면 적당하겠다. 요즘 물가 시세 반영해가지고. 아, 여기도 파는 소떡소떡에 이소시지는 우리가 아는 그소시지가 아닌데, 그 겉에가 살짝 조금 딱딱한 그런, 그런 소시지 스파이시스타이시 어... 뭐야? 이거 사과 이거 있잖아요 꿀탕 사과 이거 먹으려고 보니까 저기 1,580원이야 15,000원이야? 사과 하나에 15,000원 아 이건 안돼 소떡소떡 5,000원인데도 사과 15,000원은 안돼 아까 나 왔었을 때는 저렇게 많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네 이 사과의 이 나마요와. 난데스카 다이묘 어! 그지노 나마에와? 다이묘 아! 다이묘 아 여기가 다이묘 아!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웃음> 다이묘가 약간 쇼핑의 메카 아이스크림 약간 그런거 유명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옷들이 있었구나 아, 이제서야 깨달았다 와 진짜 스페셜 하시다 노란색으로 오 여기 이쁜거 보소 아, 이쁘다 여기. 음, 어, 승리. 하하하하하하. 고맙습니아이맙습니아 고맙습니다. 아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아습니다아맙 아. 니다고맙 아, 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 아, 다 고맙습니다. 고맙습 앞으로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어, 아이스크림 가게 여기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 뭐야? 아니, 근처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어디 있어? すみません, 어, 大名아이스크림은どこ 됐을까?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아빠 쪽이잖아요 어? 머슬. 라이트? 라이트? 아, 턴 라이트 응 아, 여기에서 오른쪽 아, 이건가 보다 5,500원 0이고 이거. 이거 딸기 하나 얹어져 있는데 1,000원 더 비싼 거 어, 디스 소프트 크림은 베스트 메뉴 됐을까? 아, 인기 넘버 1 인기 넘버 1 아, 1 1 코코코코 オッケー。1234。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ん。<笑> <うん。笑> <スタッフ><笑><笑> <お湯を増し、結構前に抜けるね>。<笑> 수정주장 앞에서 버스킹을 하네 모모치 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까꿍 이렇게 해서 총 만원입니다 왓다시와 <웃음> 칸코코 <웃음> 진 Cheers. Oh, r s <laughs> <laughs> <laughs> <laughs> <laughs> <laughs> <laughs>